일단 한번 읊어보세요. 뭐가 불편한지. 어, 일단 전체적으로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일단은 머리가 전체적으로 이쪽, 이렇게 보이시면 이게 거의 지금 사람인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 음. 어, 이쪽 편한 걸좀잘라야 되네. 음,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음. 힘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쭉처져요 이렇게. 아, 아, 얘가 덜렁덜렁거리고 덜렁덜렁거린다. 어게할 거야, 이거 거의 사람치겠어지가 음, 그런, 음, 그런, 제가 또. 거의 메롱하고 있는데요. 네이 음. 악의 근원을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근데요, 오늘따라 잘생겼는데? 오늘이요? 네. 오늘 잘생겼는데? 제가 아, 오늘만, 오늘만 아. 자, 머리 열자 확인해보자. 1cm만 올리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이 아주 쓸데없는 부분입니다. 악의 근원이에요. 이 모든 뿌리들이 머리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폭력적으로 머리를 제거할 거예요. <웃음> 자, 갑니다. 음, 일단 위에 있는 근원을 제거를 하고 높이를 재설정함으로써 밸런스를 맞추고 안에 있는 머리 길이를 잘라야겠죠? 귀찮으니까 머리 밀어버릴게요 응. 이 정도 기준이면 짱지형 입장에서 두피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음. 근데 흉터가 좀 있네요 그래. 벌어진 건가? 날 믿어요? 네네 아픈 데 있어요? 괜찮아요 음. 이 정도 길은 어때요 지금? 내가 보지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과거에 한번 오셨을 때이 네. 여기가 예민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 엘레강스하게 뽑았는데. 감사합니다. 미세한 작은 차이가 모두를 전부를 바꿔놓았어요. 또한도더 엘레강스하게 할 건가요? 오늘 엘레강스하면 좋죠. 아. 엘레강스하게 좋아요. 엘레강스 이 정도 음. 어떤가? 이거 약간 스탠포드 스타일이다 오나 어, 근데 왜 이렇게 이 모습 지금 멋있지? 이거를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되게 멋있거든요 왜요? 네 혹시 제핏 훔쳐갔어요? 허! 제 핏이 안 보여서 여기 있네요 음. 음. 짜잔 음자 한번 내려볼게요 네. 그금금 잡혔을 거예요 오. 오. 이렇게 앞머리가 귀엽네요 앞머리가 음, 거의 오, 오, 주꾸미, 오징어 음. 없어요? 이제 이 정도 남자분들이 음. 부담 없어하는 앞머리 길이죠? 음. 가운데가 말렸잖아요 음. 말린 거에 맞춰좀 가운데를 잘릅시다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아, 윙크 머리에... 뭐, 같다, 이뻐요 <웃음> 자 이제 위에 있는 머리 자를 거예요 층 한번 내볼 건데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아, 무거워요 아, 무거운 부분을 되겠네. 층을 내서 깔끔하고 위트 있고 무드 있게 잘라줍시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남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이런 컬이에요 휘어서 말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벌써 핑해야돼 재영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수줍 어, 부끄러워서 좀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기 보자 음, 네 이게 좀 하기 전이고요 질감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풀어준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많이 탈퇴졌어요. 음. 뭐 이거?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자분들 요즘에 이렇게 상고를 이렇게 많이 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다가 페이드를 넣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뒷머리 아래쪽 부분을 페인딩을 넣었을 때안 넣었을 때 차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머리 레고처럼 뚝 떨어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 정리. 이 정도 느낌 어떠세요? 와 이거 어, 상당한데요. 네, 진짜 깔끔하고 팍 붙었어요. <웃음> <웃음> 굳이 <웃음> 굳이 <웃음> <웃음> <웃음> 이거는 무의미한 동작이에요. 아 여기 떡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음. 됐나요 아주 좋아요. 음, 여기 보시고 <웃음> 이렇게 해서. 끝 끝난 줄 알았죠? 드라이 e 드라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볼때는 이거 같습니다 Dry. Dry. Dry. Dry. Dry. Dry. Dry. Dry. Dry. Dry. d